제 리액션 진짜 리액션으로 의자 한번밖에 돌릴게요 아 고맙습니다. 아 안녕하세요. 아까 오셨던 분들이네요. 아 잠깐 아 근데 8500원... 근그 멘탈이... 정말... 와 카드 뭐 ASMR 이런 거될까요와 정말 좋다 그죠 천하는 마술책이요? 아.. 저같은 경우는 이제 서점 가서 산게좀 있긴 한데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포스원이라는 책이거든요 어,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마술이 포함이 돼있고 여기 그 넥처로트에서 제공하는 그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영상에서 마술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아.. 마술 어플이요? 저는 마술 어플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전 마술 아시죠? 동전 마술 중에 CIP라 그래서 코인 인폰 있죠 이게 휴대폰에 동전이 들어간다는 그런 연출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가격이 1000? 얼마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간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어, 마술샵은 골드매직 자주 가는데 사실 요즘 마술샵 자주 안 가요 서울 가면 뭐 유튜브 행사거나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가는 거라서 마술샵은 방학을 했으니까 이제 조만간 또 다녀야죠 특히 골드매직은 제가 사장님께 진비지 많으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거든요 썸네일 하나 건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나?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카드는 말이 필요 없죠. 이게 제일 좋아요. 친구들에게 약 팔기 좋은 마술 약 팔기 좋은 마술이 따로 있죠. 자 카드 몇 장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 하나 둘셋넷 다여 아 그렇죠. 여섯 장 신호주면 두장 오케이. 다시 한번 더. 자,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장 다시 뭐라고요? 두장이죠자 이번엔 좀 다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드가 자, 카드가 자, 하나, 둘, 셋, 네 장입니다. 보시면은 카드가 네 장이죠. 다섯 장입니다. 짜잔! 이거 약 팔기 좋아요. 제가 이런 걸로 사람들 되게 많이 굴려 먹는데. 제가 좋아하는 카드. 체리노베이요 리프린트로 있어요. 리프린트. 제가 몇 살이냐고요? 제가 지금 18이죠. 이제 한달 되면 고3입니다. 아 감사합니다 닉네임을 왜 무드로 했냐고요? 아,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하다가 무드란 단어를 봤는데 제가 그 당시 부금이라는 닉네임을 썼어요 근데 무드라는 게좀 뭔가 느낌이 갔어요 어운간한 느낌 그래서 무드로 했죠 마이크 이렇게 딱 보이게 해두고 좀 가깝죠? 좀더 소리가 잘 들릴 거예요 매주 토요일 밤에 방송하면 안 되냐고요? 이제 방학이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저 엔딩곡으로 항상 엔딩곡으로 이제 제가 쓴 노래를 들려 드리는데 마지막은 이제 제 곡으로 할게요 제가 썼던 곡이죠 타이틀곡 굿모닝이라는 곡 같이 듣고 저도 이제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완전 라디오잖아요 이거 아...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